한두세개 나왔었어. 어. 아니, 두 개는 봤는데 세 번째 어디서 나왔대? 그래. 조금만 더 하면 됐다. 조금만 더 힘내자. 아, 초반은 진짜 충분히 할 만한데, 후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...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, 남또 어렵다고? 된다? 어 된거 같은데? 제발 어 된거 같은데 느낌은 오케이 아 좋아 뭐 엄청 어려운 노래는 아니지만 어 해내서 다행이다 아, 좋아좋아 좋아.